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카카오 주가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빠졌다는 라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실제로 지난해 카카오는 한 주당 17만 원을 넘었는데 지금 현재는 5반은 안팎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비단 한국의 카카오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형 기술주 가운데에서도 비트코인 못지않게 빠진 종목도 있고 특히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국채, 국가의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조차도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하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찐바닥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찐바닥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라 뜻이죠. 바닥의 끝이 아니다라는 뜻인데 설령 찐바닥이 오더라도 저는 크게 보면 지금은 바닥 수준이다. 자, 이 이야기는 뒤집어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지금 가격도 싼 가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물론. 반대로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가운데 상당한 손실을 기록하는 분도 있고 지금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다시 주식에 투자할 기회를 찾는 분도 있고, 또 주식을 들고 있다가 손절하고 다시 기회를 찾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시장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바닥이다, 찐 바닥이다, 이런 구체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빠진 종목 또 심지어 비트코인 하락률 못지않는 종목들이 수두룩하다 미국에서조차도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시장 주식시장 또 단순하게는 투자를 생각할 때세 가지 질문 단순해질 수 있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은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어디에 투자할까요? 실제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떨어진 미국 주식도 많고 비트코인 못지않게 떨어진 대형 기술주들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미국 주식은 최근에 왜 급등락을 거듭할까요? 아시다시피 지난주 목요일날 주식은 미국 주식은 크게 하락하면서 시작했다가 폭등했죠. 하루 변동폭이 5%를 넘었습니다. 그 뒷날, 금요일 날에는 또그 전날의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는 하락장을 연출했고 어제 월요일은 다시 또 급등, 크게 올랐습니다자 그런데 변한 것이 있을까요?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왜 올랐다, 왜 떨어졌다를 분석하는 경제 기사들은 결과를 놓고 분석하니까 쉽게 써내려 갑니다만 아무도 예측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미국 주식은 왜 급등락을 거듭할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투자할까?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테슬라. 비트코인과 테슬라. 비트코인과 메타 플랫폼스. 과거의 페이스북이죠. 또 비트코인과 장기 국채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올해 기준 최고가와 최저치 그리고 테슬라 올해 기준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또 메타플랫폼스의 올해 주가 최고치와 최저가격 그리고 비트코인과 장기국채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씩 보면요. 자 비트코인과 테슬라 보겠습니다. 한국의 비트코인 가상 디지털 자산 그래소트썸 기준입니다. 비트코인의 올해, 올해 최고 가격이 5 8 6 0만원했습니다 올해 최고 가격. 올해 최저 가격은 2376만원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60%죠. 자 그런데 테슬라, 전기자동차 대장주죠. 테슬라는 달러 기준 올해 414달러가 최고가였습니다. 지난해는 이것보다 더 높았죠. 그리고 원래 제저치는 204달러 였습니다. 그러니까 51% 하락했네요. 자, 비트코인과 전기 자동차의 대장주로 알려진 테슬라의 하락률은 50% 60%입니다. 얼추 비슷하죠.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과거의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 플랫폼스라는 회사의 주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올해 마이너스 60%의 변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메타플랫폼스는 달러 기준으로 올해 최고가가 338달러 그리고 최저가는 122달러, 무려 마이너스 64%로 비트코인보다 올해 하락률 변동폭이 더 컸습니다. 자, 이제. 안전자산으로 알려진 장기국채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비트코인은 올해 기준 비섬 기준에 5,860만원, 최저치는 2,376만원으로 마이너스 60%를 기록했는데 영국 영국의 50년짜리 장기국채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달 발행된 건데요. 그러니까 2021년 11월에 달 발행된 50년물국채니까 만기가 2071년이겠죠. 자 그런데 영국의 50년 장기국채가 지난해 11월에 달 발행한 이후 마이너스 78.6%를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이죠. 물론 아시다시피 영국의 감세법안을 총리가 선포하고 그 때문에 영국의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국채 가격이 급락했죠. 그 영향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영국 정부, 가난한 나라, 작은 나라도 아니고 영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에서 발행한 국채가 무려 78.6%나 손실을 기록했던 적이 있다. 이것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을 기록했다. 심지어 안전자산이라고 알려진 국채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이런 사실을 토대로 앞서 우리가 세 가지 질문, 그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어디에 투자할까? 우선, 비트코인보다 미국 주식이 더 손실난 종목도 있고, 영국의 장기 국채에 더큰 손실났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것부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같은 이 디지털 자산들은 최근에 NFT라든지, 예, 근데 우리가 메타버스 환경에 여러 가지 게임들 있죠. 자, 그 같은 게임들에서 NFT 가상자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자, 그로 인해서 이 NFT와 같은 가상자산 비트코이나 인 기존의 가상자산과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통틀어 크립토경제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것들이 한마디로 디지털화폐 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 디지털 자산의 가격이 최근 보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있다. 자,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자,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보다 미국 주식이 더 많이 빠졌다. 그것도 잡주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미국의 대형 기술주가 많이 빠졌다. 또 전기자동차의 대장주조차도 올해 하락률이 비트코인 못지않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때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전세계 한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은 비록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이런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정상 수준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범위 그 이상을 이탈했다. 즉 정상 궤도에서 이탈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어디에 투자할까? 물론 이것은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주식은 매출이 있고 수익이 있고 여러가지 현재의 주가를 나름대로 평가해 볼수 있는 자료들이 있지만 디지털 자산은 자료 자체가 없죠. 돈에 돈을 투자한다는 건데 그것이 저는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디지털 자산이 비록 크립토 경제를 통해서 디지털 화폐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이것들은 앞으로 그 현상들이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감안하더라도 저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비트코인이 아니고 가상 자산을 통틀어 크립토 경제에 기반한 즉 메타버스 환경의 기반에서 함께 성장하는 자산이다. 이것은 또한 틀없는 사실이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미국 주식은 왜 급등락을 거듭할까?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상 궤도에서 이탈했기 때문이죠.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면 우리가 발작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게 발작현상이 생깁니다. 사람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상현상에 직면하면 이성을 잃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짐작했던 그 이상 벗어나기 시작하면 즉 정상궤도에서 이탈하면 당연하게 발작을 합니다. 이때 탐욕과 불안이 시장에 한꺼번에 덮칩니다. 예 근데 발작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탐욕. 그 다음에 그 발작에 두려워하면서 계속 계속 뒷걸음치는 불안이 공존합니다. 어떨 때는 탐욕이 이기고 어떨 때는 불안이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정상 궤도에서 이탈했다. 자, 비트코인과 비교해보면 비트코인 역시도 탐욕과 불안이 공존하죠. 모든 투자 자산은 시장은 탐욕과 불안의 항상. 공존합니다.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은 최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때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평균은 계속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세 번째,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이것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앞으로 이 같은 비정상이 비정상적인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경제대공황을 기대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자본주의 붕괴 일시적일 수 있으나 자본주의 붕괴까지 염려하는 거죠. 자, 이것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지금이 비정상이다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정상화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동의한다면 지금 저가 분할 매수 그죠 저가 분할 매수 만약에 기존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손실을 보고 있었어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또 그전에 손절하고 현금을 지고 있어 그렇다면 찐바닥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저가 분할 매수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비정상이다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화를 기대할 것이고 그럴 때는 지금부터 저가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된다 또한 분산, 분산은 종목의 분산이죠 그 다음에 장기 보유가 중요합니다 자, 정상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으나 언젠가 지금은 비정상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정상화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지금 주가보다 오른다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시간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보유하는 자그 보유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어떻게 투자할까 생각할 때첫 번째냐, 두 번째이냐를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본인의 생각, 즉 비정상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것은 대공황을 기대하는 것이고 자본주의 붕괴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 이 생각이냐 아니면 지금이 비정상이다 라고 생각하냐. 그것은 정상화를 기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다. 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투자를 생각하는 단순한 질문 세 가지. 요즘처럼 불안한 시장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시장을 크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나는 어떻게 투자할까?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쳐다보면 답답한 분들도 많을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렇게 고민하신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다. 많는 마음 전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